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한데요 그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여러 가지 매력을 어필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된 방향으로 매력 어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요 시각적으로 끌리는 외적인 매력과 천천히 마음에서 느껴지는 내적인 매력 등의 여러가지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외적인 매력은 상대방에게 분명 초반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심성이나 성격 사고 등과 같은 내적인 매력은요 시간이 지나야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일 거예요 내가 외적인 매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내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어떻게든 내 매력을 좀 어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요 이미 내가 어필해야 될 매력이 뭔지 정해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상당수의 연인들이 요내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때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 내 상대방이 나에게 끌리게 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꼭 집어서 어떤 한 가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마음을 끌게 한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봐도 요 내가 되게 예쁘고 요 내가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상대방도 요내 외적인 매력에 끌린 건 분명할 거예요 또 나도 요 내가 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을 거고요 연인이 되고 나서 내 상대방에게 그것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연인이라면요 넌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나랑 사귀게 됐어 또는 부부라면요 당신은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나랑 결혼하게 됐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분명 크게 움직이게 한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도 할 거고요 혹은 그걸 잘 모른다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나와 사귀게 됐어? 나와 결혼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음을 하고 있는 나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내 상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내 상대방이 요 나보고 잘생겨서, 예뻐서, 그래서 사귀었어 라고 말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요 나는 그 매력을 계속 어필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 매력은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요 이미 그런 매력 때문에 끌렸고요 지금도 나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매력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겠죠 보통의 경우는 나보고 내 상대가 잘생겼다고 했어요 예쁘다고 했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나한테 끌렸어?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라는 마음으로 내 외적인 매력에 자꾸 더 치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예뻐서 잘생겨서 끌렸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분명 나를 인정한 건 맞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착해서 배려심이 많아서는 아닌 건가요? 내가 물론 착하고 배려심 많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배려심과 착함은요. 내 외적인 매력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너를 생각하면 일단 예쁜 게. 잘생긴 게 먼저 떠오른다는 말이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너는 참 착해서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럼 난 예쁘지는 않아? 내가 잘생긴 건 아니야?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잘생겨서 예뻐서 그게 더 도드라지는 매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착해서 좋대요 내가 배려심이 많아서 좋대요 그러면 나는 요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예뻐질 필요가 있고요 잘생겨질 필요가 있는 거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이미 착하고 요 이미 배려심이 많은데 더 착해지고 더 배려심이 많은 그런 노력을 우리는 근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대방이 예뻐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자꾸 예뻐지려고만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상대는요. 나에게 외적인 매력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봐달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는요. 날좀 봐주세요. 나 많이 예쁘지 않아? 라는 주제가 줄을 이루겠죠. 착한 게 매력인 사람은 요내 상대방이 나에게 착하다고 했으니까 그 착한 매력을 배려심 많은 매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착해지면 착해질수록 내 상대방은 요 상대적으로 더 악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착한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는 이야기를 해야 될 서운함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선안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는 있는데요 그게 또 결국엔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매력이 앞선 사람이든 내적인 매력이 앞선 사람이든 어느 한쪽에치중해서 계속 내 매력을 어필하다 보면 요 결국 그게 상대방을 질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요내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게 되거든요 네가 나보고 예뻐서 잘생겨서 좋다고 했으니까 더 그렇게 노력한 거야 네가 나보고 착하다고 해서 배려심이 많다고 해서 그게 좋다고 했으니까 난더 노력한 거야 하지만 내 상대방이 요 네가 예쁘니까 앞으로 계속 예쁘게 노력해줘 네가 착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착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내 연인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의 어떤 부분이 좋아서 라고 물어봤을 때요 내 상대방이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내 상대방은요 넌 충분히 예뻐 그러니까 이제는 내면을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넌 충분히 착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외적인 매력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속마음이 담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쉽게 더 매력 어필을 할수 있는 것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려운 것을 도전하기보다는 조금 쉬운 노력을 해오면서 상대에게 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어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한테 예뻐서 좋았어 라고 한 말을 착한 내면이 부족한 것 같아 착해서 좋았어 라고 한 말을 외모도 좀 가꿀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석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뻐서 나를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착하기까지 해요 착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예뻐 보여요 그렇다면 이 연애는, 이 사랑은 날로 더 좋아지겠죠 더 뜨거워질 거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발전시키는 건 나쁜 건 분명 아니에요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매력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내가 많은 매력을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그럼에도 상대에게 이미 나는 선택을 받았다면요 상대가 나에게 빠져들었다면요 나를 선택하게 만든 그 매력은 요 유지하는 정도로만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가 나한테 매력이라고 어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사귀기 전에는 요 상대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매력 하나가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면 요한 가지 매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력들이 순차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나도 가끔 내 상대가 여러 가지 매력들을 보여줬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상대도 요한 가지 매력을 가지고 나와 평생 가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넌 이게 매력이야 라고 말을 했다면요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반대의 것들이 사실은 내 상대가 간절히 원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걸 나한테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내 네, 상대도 요 그걸 바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왕 노력해서 어필할 매력을 요 상대가 원하는 것으로 잘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